여기보다 지금 1초가 더.. 그거.. 그렇지 여기서.. 여기 이렇게 삥형면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니까.. 50. 그렇지 여기 잘 봐봐 근데 50이 아니여 좀 크게 해줄게 여기 A 봐봐 여기 정선이야 아.. 진짜.. 너무 쪼잔하다 진짜 <웃음> 마이너스 러... 60이랑 그 그래, 마이너스 60을 할까? 그냥 원래 어, 마이너스 60이랑 여기 집 여기네? 얘네 되게 구가 얘네 들이 여기 얘네 뭐라 했냐면 밥 어. 보면 여기 얘네의 슈를미우아 어. 기억을 마, 약 마이너스 55 이러고 있어요 얘네 <웃음> 여기, 뭐, 여기 자세히 보면 50 있고 70이 있잖아요? 어? 이렇게 중간에 그거는 여기인데 한, 한 2층도 안왔어 진짜 너무 쪼잔해 아주 미세하게 5 0에 가까이 들어났다잉 그니까 그러면서 진짜 이거 시험지 이러고 봐야 돼 그러면 진짜 확장도 없잖아요 그거는 시험지는 그냥 이런 거 똑같이 주지 어 아,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알면 돼이 음, 음. 문제 오래 걸렸어 네, 알지? 아, 네. 근데 아, 할수 있겠지? 응네 음, 약간 그 뭐냐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하면은 여기도 막대해도 잘풀수 있을 것 같아 그지